싸늘하다 무공의 히티로 학구를 태워 <웃음> <What>? 잘 치워 <웃음> 양빵이랑 게. 아멘. 아, 웃다. 미안, 어요. 빠질 데가 없다. 이 말이오? 아. 나 환장하겠네. 브라보. <웃음> 어째야 스카잉? 아따, 죄송해요. 양 빵이랑 함께 왓! 출발 누굽니까 오케이 no! 아 키스 그 까이거 피해물째 <웃음> What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일이 오마이... 갓... 호메! 나환장하겠네 d i 다 와우. 브라보. 나이스 와타? 아잘 치요.